Okay. 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의 진실만을 믿었다 날이 선 사람들의 갈등은 예정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것 보시오 당신은 교수형이야 당신은 못해 아니요 난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는 사실에 당신의 첫 번째 놀라움이 있을 것이요. 당신은 지금 기적을 행하셨소. 이존 프라터 속에. 그러니까 이존 프라터 속에. 존 프라터 속에, 이존 프라터 속에, 이존 프라터 속에, 속에 한 조각이나마 남아 있는 고결한 점을 스스로 볼수 있으니 말이야. 야, 나도 다 알거든. 지금 포즈 주는 거 아니야? 포즈. 포즈를 그렇게 많이 주려고? 어? 별로냐? 아니 뭐 그... 어느 정도 포즈가 들어가는 건 맞아 어, 중요한 대사니까 이 대사를 좀 완벽하게 해야지 존프락트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으면서도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이 온다 해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음... 표현되는 거거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존 프락터의 죽음이 장엄만체후가 되는 거야 뭐 극적 아이러니 그런 거지 아 극적 아이러니? 야 이제 뭔지 대충 알것 같네 너 진짜 뭐 알기나 하고 얘기하는 거냐? 뭐요? 야 대본 좀 가져와봐 아, 네형형 어, 아, 왜 그래? 다가 침드니까 조금만 참자며. 아니 뭐 진도를 나가야 참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준이가 쟤보단 낫겠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종아이 형이 했던 거니까 그렇지. 시발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감쌀 생각 말고 쟤 하나 조진다고 생각하고 해. 안그럼면너이공이 망친다. 내가 할수 있다는 사실에 당신의 첫 번째 놀라움이 있을 것이오 당신은 지금 기적을 해놨소 이존 프락터 속에 난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는 사실에 당신의 첫 번째 형아 음. 로베 여기 좀 잠깐 나와볼래요? 뭐이 정도면 돼요? 한 말만 더 하수로 갈게요 네. 여기 네 됐어요 거기쯤이요 네. 그.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야선주 네? 핸드폰이 있냐? 아니요 분장실에 있는데 분장실? 네 가서 전화 좀 걸어봐라. 슬기 하트 세 개한테. 아 진짜 허승원 씨발새끼 내거 핸드폰 받나보다아 진짜 씨발 아 ㅈ 됐다 어떡하지 여기서 뭐해? 네? 아, 슬기 선배님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누가? 수호 선배가요 저 미친 새끼가 진짜 별거 다 시키고 있네. 근데 안 돼? 네 꺼져 있는데요. 아나 진짜 시발 너무 드라네 진짜. 씨. 마음에 드는 새끼가 하나도 없네. 슬기야, 슬기야. 슬기야, 너왜 그래? 아, 이 사람 이쪽으로안 갔나? 네들 아니야? 어디 가서 키스라도 하나 보지뭐. 이 뭐야? 왜 이래? 죽었어. 네가 죽였잖아 이 쪼같은 새끼야. <웃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 아주 그걸로 찌르시겠어요. 새끼야, 아! 씨발! 유현우 지금 미쳤어 지금? <웃음> 그 왜, 왜 이래요? 뭘왜 이래, 씨발! <웃음> 니들도 다 알잖아,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요 어? <웃음> 이종환. 이종환, 이종환도 저 새끼가 어떻게든지 니들 아잖아이 씨발, 닥쳐 이 새끼야. 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렵나? 어? 이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씨발. <웃음> 빨리 가.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로. 빨리 씨발. 새끼야. 새끼이 씨발 새끼로. 아, 빨리 가.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발으 뭐라 아, 아, 아. 아. 새끼, 으 잖아. 저 새끼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럼 저 새끼가 나 죽이려고 한 거. <웃음> 아씨발! 아씨발! 가만 있어, 시발 새끼들아! 가만 있어. 나이 쏘 시바 새끼야 시씨야야 시바 수원 시 새끼야 어넌 내가 하면 안될짓까이 균신 새끼는, 새끼는 새끼. 자꾸 뭐하고 떠드는 거야 시발 달인만 새끼야 분장실 출입구가 잠겼어 경비가 와서 잠갔 나보지 경비 아저씨가 문장으로 와서 핸드폰도 물속에 처웠냐? 안돼 이거. 아 씨발. 아 씨발 누가 이런 거야 이거? 경환 선배 거는요? 저기 일단 극장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자 거긴 열려있을 거야 어. 뭐? 지금 정신병자 있는 쪽으로 가자고? 난 안가 넌 니가 알았어요 그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저 개새끼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가자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거 준석 선배예요 뭐해? 빨리 안 가? 어네 아, 현주랑 분장실 출입구 좀나 한번 확인해 볼게 괜찮겠어? 야, 안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어느 쪽이든 열리면 소리치자 가까우니까 다 들릴 거야 알았어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쓸모 없어. 그럼 뭐 가만히 있을까? 어? 이건 다 누가 이런 건데. 지금 다 잠그놓고 뭐 하자는 건데. 왜 쓰려나? 있었으면 내가 먼저 나갔겠지 갇혔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승호가 슬기를 죽였어 람은승호가 어? 슬기를 죽였다고 이사발 왜요? 각람주리사로 가보자 거긴 왜요? 이쪽은 다 잠겼어 승호는? 반이그 쪽으로 간것 같아 경환 호변은 어떻게 됐어? 아니 뭘 어떻게 돼안 미쳤다니까 나는 허승호가 슬기를 죽였다고 아유, 씨, 2층은 안 잠겼다니까 일단 올라가 버리고 일단은 같이 가보자 일단은 따라가보려고 현준지는어떡하지저보다저두 사람 쫓아가는 거 괜찮을까요? 야뭘굴거 거려 빨리 올라와 지금은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다 조종실로 가서 문장 구고 있어 승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 말고 씨발 우리 조절이구나. 아이 씨발 네. 이거 뭐야. 아나이 씨발 진짜 내가. 김정희! 아. 깐놔? 아, 열어봐야 될거 아니야.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을래? 미친 새끼. 뒤질라면 너나 뒤져 이 새끼야. 어? 저걸 열어야 다른 사람도 살수 있을 거 아니야. 까는 소리 하지 마, 새끼야. 넌 그렇게 정직해서 이종환 뒤질 때그 자리에 있었냐? 시발 그만해! <웃음> 사람들은 마녀를 보았다는 거짓을 인정해야 목숨을 구했다. 진실을 고집하다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들은 진실을 뒤로 한채거짓의 손을 들어줬다.